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입니다. 청풍소장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갱년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갱년기 분노 조절 안 되는. 갱년기 음. 제 주변에 이제 갱년기가 <웃음> 많이 있어요. 갱년기. <웃음> 사춘기와 갱년기가 보면 누가 일까요 <웃음> 사춘기가 아, 이기지 않을까요? 갱년기가 이긴다고 보요어 그래요? 어, 왜냐고요? 네.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 결국은 전쟁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이 갱년기도 보면 네. 사춘기 아이들 그래도 분노 조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아이들은? 사춘기니까. 분노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고를 치죠. 에이, 그게 음. 마음으로, 생각으로 조절할 을수 있는 거는 음. 무슨 기자를 하고 치죠. 사춘기도, 음, 음. 갱년기도 호르몬의 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에이. 이게 생각으로 조절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음. 50대가 되면서 생기는 이 갱년기가 굉장히 그 많은 코골이 환자가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갱년기는 음. 호르몬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죠. 음. 그동안에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 왔잖아요. 네, 네, 네. 피부도 남자에 비하면 곱고, 음. 찰려있고, 음. 뭐 이렇게 되고 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하는 것도 다 음. 여성 호르몬이 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갱년기 폐경이 되면서 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어. 점점점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어지는 거죠 급격하게 주름도 지고 어. 뱃살도 나오고 어. 아 이제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예전에 나갔지 않네 우울해지고 어. 오래 지니까 또뭐 하기 싫고, 음. 하여튼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보면, 잠도 잘못 자고, 음. 잠 들었다가도 또꼭 깨고, 음. 하여튼, 잠이라도 잘 자야 내가 살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음. 정말 난국 남극 중에 난국인데요. 음. 이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많은 게 있지만,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혀가, 음. 음. 이 목젖 연육의 목구멍 주변의 근육도 다 늘어지고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그 기적이 선전하 이게 어른 기적이 선전하더라고요. 왜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은 요실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실금 음.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변이 안 나오게 꽉 막고 있어야 되는 근육이잖아요. 그게 음, 음. 힘이 없어서 막 풀려가지고 음. 찍. 나와버리는게 요실금이잖아요. 그렇죠. 목구멍은 반대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응. 안 열리고 자꾸 막히니까 아이고. 문제잖아요. 열릴 때는 안 열리고, 안 어, 열릴 때는 그, 열리고, 참으로. 그게 그동안에 이 탄력이 그렇게 음. 여성 호르몬에서 딱 잡아줬다면 그게 떨어지면서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음.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 이 호흡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음. 추측도 했니다 제가 뭐 일이 음. 일다 조사한 건 아니라서. 네. 런데 어, 어, 위치적으로 맞잖아요. 음. 이게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음. 구멍 얘기를 해볼까. 목구멍은 목구멍. 열려야 되는데, 음. 엉덩한 구멍이 열리고, 목구멍은 닫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참곤란해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잠으로... <웃음> 속상한 얘기입니다, 속상한 얘기. 열려있어야 열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음, 음. 근데 자꾸 다치려고 하니까 문제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골다공증도 호르몬의 변화 같다. 때문에. 예. 이게 호르몬이세요.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자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호르몬 부기가 되는데 음. 잠이 자꾸 조각이 나니까 음. 호르몬이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하다가 안나와버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온갖 도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호르몬이 내 몸을 다 음. 되어 보면은 컨트롤하는 셈인데 그렇죠. 이게 다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음, 음. 잠을 잘 자야 된다. 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네.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는 기도가 확보해야 된다. 네. 기도가 확보되기 위해서 음.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미 나이는 먹었고 부조도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밖에 나가려면 당연히 신발 신고 나가죠 그렇죠 잠을 잘때 되면 잠옷을 입고 음. 또는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음. 그렇듯이 기도가 자꾸 막히니까 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뭔가를 하고 그냥 자면 돼요 음.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음. 아, 내가 저걸 끼고 어떻게 자? 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척그불불저 안경 쓰잖아요 이제 음. 안경 없으면 왠지 불 왠지 어색해요. 음. 안경을 쓰면 되거든요. 음. 목구멍에도 안경 쓰듯이 뭔가를 할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걱정만 해서는 되는 게없어니 그렇죠. 자, 네. 걱정하지 말고 음. 바로 실천하자. 네네. 네. 이상 음. 갱년기, 코골이. 음. 걱정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